선생님 우리 식사 한번 하면서 그저돈에바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얘기해 볼까요? 왜 이러시는지 한번 얘기를 살짝 듣고 싶은데 아원하시면 오늘 하루만에 끝내드릴까요?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대충 천원씩 해도 채워지겠는데 어, 어, 어. 어머 어머 너무 부럽다 어, 어. 너무 예쁘겠다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빗 소리가 한 순간의 실수로 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장이라니 그냥 옷 입는 거야 그냥. 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옷 입는 거라고 옷부터 좀 살게요 여러분 원키스 원피스 누가 <웃음> 입을 거야? 제가 사이즈. 네. 네. 자, 빗님 옷을 공개해 주세요. 연비야. 네. 이미 늦었어. 출근 전에 하지. 오늘은 연비와 함께하는 g 레디 Ready w t h m t o 아니 근데 나는 빗소리 저 옷을 입힌 다음에 화장을 좀시킬라 그랬는데 지금 더안 들어오면 안 하겠대요 나는 그게 세트인 줄 알았어 근데 거장. 저 이렇게 생각해 화장 안 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다 아 죄송한데 근데 지금 미용실 오셨어요? <웃음> 잘라주세요 <웃음> 지금, <웃음> 지금 바로, 머리 바로 밀면 들어 돼. 들어갈까요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지금 바지 입고 아 바지 뭐 보고요 그러면 이거 재방송으로 키면은 룰렛이 미친 듯이 돌아갈 것 같아가지고 어 짜라 뭐하니 아이 형 뭐해 짜라 아 만들려고? 지금 실시간을 룰렛을 하나 만들죠 그러면은 어안 그래도 그럴라구 맨 처음에 꽝 꽝이지 그렇지 일단 시작은 꽝이지 장 꽝이 수리 화장하기를 왜 넣어요 <웃음> 이렇게 하자 립, 입술 바르기 부위별 어 부위별 어 <웃음> 그리고 애교도 넣어주세요 어, <웃음> 어 왜죠? 대신에 <웃음> 멤버는 랜덤으로 아 그런거 있어 어, 야 그러면 돈 나눠 돈 나올게. 응. 자 애교를 넣을거요 여러분 근데 <웃음> 눈봐봐 멤버는 <웃음> 뽑은 사람이 정할 수 있어. 있어 눈 돌아간다 눈, 눈 돌아간다. 돌아간다 누가 할지 멤버는 여러분들이 정할 <웃음> 수 있어 <웃음> 태빈형이 막 아잉 <웃음> 한다고 생각해봐 연비가 막 어, 내가 했던 거한 200글자인가 400글자 짜리 있는데 그런 거 한다고 생각해봐요. 얼마나 좋아. 네,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는 약간 상관없는 이야기 같네요. 빠질까요. 라면님 <웃음> 내일 뵙겠습니다. 다들 안녕히 계세요. <웃음> <웃음> 바이 바이. 다들 꼼짝 말고 있어. <웃음> 또뭐 넣을까 또. 또? 0.0001% 확률로 넣은 거 있거든요. <웃음> <웃음> 꿈디 <꿈딧> 파티쉘. <웃음> 3분간 양치에 너 열심히 하는 친구였구나? 아 진짜, 야 방송을 p o 게 3분간 k 접듣기 혐오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말하거나 행동조차 하면 안됩니다 <웃음> 진심 칭찬하기 웃으면 안됩니다 아 d push on chicken, but I'm g o 장장 g to hang on to t 장 e t i 장공 I'm g o i n 은 to hang on to t h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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만 천팔백 아, 어. 순간 집사로 갈라야 할뻔야나 순간 와야나 <웃음> <웃음> 순간 지금 베스 이클래스 계약하러 갈뻔 마지막은 빗솔 화장하기 지옥불 응 진짜 화장해 버려 어. <웃음> 어 얼굴에 그 뭐지 하트 그리기 어 좋다 아 빗솔 비거리하기 저 그거 있어요 빗지 솔직히 다 지금.. 아 요순볼, 응. 요, 요술봉 들기 뾰로롱 해주기 어. 아 뾰로롱 해주기 뾰로롱. 야 돌아간다 야휴어 제말롤이 어. 나왔어요 님 야, 한 같다. 번씩 도전해보죠 저희 어 다행이다 어어오야 어, 어떤 미친 어, 사람이 어, 있어 어, 야! 제가 어. 어. 어. 3초를 해놓는 이유가 저거예요 3초를 안 해놓잖아요 전화 후에 도전 어? 볼 화장하기 일단 밖에서 <웃음> 입고 오세요 맞춰서 야 이거 야 잠깐만요 저 그.. 저거 좀 열어야 될것 같아요 메모장 뭐라? 누구야? 야! 왜이러 왼쪽에 비켜봐 비켜봐 야 내가 원피스를 언제 입어봤어? 내가 어떻게 알아? 야! 어떤 사람이 계속 돌려 어, 야 그래 바지 입듯이 입은 다음에 어깨 걸치는 거야 내가 어떻게 아냐고 넌 어떻게 아는데 누나가 둘이니까 <웃음> 야, 야 이미 이미 볼 입술 턱 화장 나왔어. <웃음> 어야 귀 아파. 진짜 초음파 쏘는데? 초음파 <웃음> <웃음> 얼마나 세게 쏘냐 <웃음> 쏘는 거냐고. 야 근데 진짜 조선시대 푸줏간에서 야 돼지 그냥 주먹으로 때려잡는 사람 같은데. 돼지 앞다리살 두근이어, 그럼 잠깐 기다려주세요. 딱귀 잡고 그냥 뽀. <웃음> 일단 가운데 앉아보세요 발 조심하고, 조심하고. 이넨님 도 올려? 어? 아! 아 이넨님 진짜 이넨님이야? 이넨님 그 멤버 지정해 주시면 되거든요 케빈님의 벌칙 응원합니다 미안한데 여기 좀 올려줘 어디 보는 거예요? 지금 아니, 진짜 남이야너 비할 바가 못돼 뭐얘 하는 거 보면 야 여기가 음지였어 야! 음지. 주시면 돼요 케빈님 쫀득쫀득한 피자치즈가 마이마이 들어있는 피자 <웃음> 아 비쏠아 난 오늘부터 너의 방송을 응원하기로 했어 <웃음> 여러분 이럴 때두 가지 사용하시면 돼요 일단! 엘규약이 나왔어요 지정 멤버 멈춰줘요 멈춰주시겠어요 아예아 예. 아, 나는 게임방송 저는요 빗솔님이요 빗솔님이야 비쏠님 와 이거 한다고? 음 빗돌이 힘들어 빗돌이 하루종일 우리 오빠 쫓아다니느라 지쳐버려 아, 아. 참아야 돼요 이뻐지면 처음에만 하고 뾰로롱 식사슴을 삿삿이 수색해 식사, 식사하고 산속 샘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살 샴...상... 쌍... <웃음> 진짜 개홍한다 해봐! 해봐! 야! 아, 해봐. 야, 아 해봐. 진짜 아, 개홍타네 진짜 아, 해봐! 스위스에서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숲속에서 숲사슴을 샅샅이 수색해 식사하고 산속 샘물로 세수하며 사는 33살 샴 쌍둥이 미세스 스미스씨와 미스터 심슨씨는 삼성 설립 사장의 회사 자산 상속자인 사촌의 사돈 김상속씨의 숲속 <목소리> 최림 사라졌다 네 이렇게 하나 했습니다 와우 네. 잘다 피세스에 오셔서 산새들이 속삭이는 산림 숙속에서 숲사심을 사사치수 되게 식사하고 산속 숙세들이하 <웃음> <웃음> <웃음> 상속자인 삼촌의 사돈 심상송지의 숙. 술... 심상송? <웃음> 심상송? 심상송지에? <웃음> 자 시작할게요 여러분 자주적한번 시작 빗솔림 빗솔림은 신을 믿어요 저는 당신을 믿는답니다 저 사람이 좀쳐 빗솔아 이제 가나다라마바사 가 아니고 가나라마바로 바꿨대요 제사랑다 졌으니까 빗솔님은 해산물 좋아해 요 저는 보면서. 빗솔님 얼굴 제 얼굴에 해산물이에요? 드디어 <웃음> <웃음> 오늘의 빗솔 벌칙방송은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고요 좀 올리세요 좀아 진짜 아니, 내리도, 내리도 아니 거 없는데 넘치겠어 이년아 <웃음> 좀 커서 그래 어머 어머 <웃음> 미친 거 아니야 <웃음> 부러워 <웃음> <웃음> 표정 존내부러운 표정이야 어떡해 <웃음>